안녕하세요. 토아랑 도자기 공방입니다. 오늘은 달류료를 위한 그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그릇, 비닐 한 장, 점토를 준비해주세요. 우선 비닐에 씌운 플라스틱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점토를 납작하게 빚은 후 바닥에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바닥을 만들어 놓은 후 새알을 만들듯이 점토를 동글동글하게 말았다가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닥의 가장자리부터 눌러가며 붙여주세요. 크기와 누르는 방향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니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점토와 점토가 연결되는 부분은 공기를 밀어내듯 꼼꼼히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마에서 굽는 동안 깨지거나 금이 가기도 합니다. 통이다 완성되면 점토를 길게 들여서 흙가래를 쌓아 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굽은 낮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더 아름답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해 이번에는 굽을 높여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굽이 높아야 고양이가 먹기에도 훨씬 편하겠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뒤집습니다 플라스틱 그릇과 비닐봉지를 차례로 떼어냅니다 이제 그릇의 입구를 흙가리로 마무리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고양이 그릇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스런 우리 고양이를 위한 그릇 만들기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아랑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